보여주러 갈게요. 수고! 엄마 저 타투했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영둥입니다. 오늘은 22년 전부터 고민하고 있던 타투를 드디어 결정하게 되었습니다. 오늘 지금 타투하러 가는 길이고, 같이 가고 있는 친구는 왜 같이 가냐면, 이 친구가 타투 중독자예요. 타투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? 이 친구가 진짜 타투가 좀 빡세요. 아무나 안 보여주는 건데, 이거. 아, 한 번만 보여주세요, 진짜. 이거 노란 딱지 붙을 텐데? 아, 노란, 노라... 아, 잠깐만. 노란 딱지 붙으면 어떡하지? 음... 네 아무튼 타투 유경험자와 함께 타투를 하러 가는 길입니다. 사실 한명 친구 더 있는데 그 친구가 좀 늦는데요. 그 친구야 말로 찐 타투 타투한 사람 뭐라 그래? 타투 사람입니다. 어쨌든 제가 하려는 도안은 사진으로 띄워드릴게요. 제제 제 도안은 이겁니다. 사람 사람. 어 제가 이제 유튜버를 하면서 돈을 따르지 않겠다. 어 이제 돈의 미끼가 되지 않겠다라는 의미에서. 돈의 밧줄을 묶어서 어, 돈이 날 따라올 것이다. 약간 이런 의미로 이 타투 성공의 기준이 되어 네, 다 그러며 따라는걸이 타투를 새길 예정입니다. 저는 이래도 돈을 밝히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아무튼 타투를 받으러 가도록 할게요. 빙 <끼리> 한번 해주면 안 돼? <끼리> 아니라, 네. 좋아. 크기를 한이 한 정도 네. 사이즈 사이즈 보여드릴요 네. 네. 네. 조금 이거보다 조금 더 작게 괜찮은데요 네. 이거 조금만 더 작을 니 네. 어, 이제 딱정 네. 딱 좋은 또 아픈 부위라 그래서 아프긴 했었는데 여기 아픈 부위야? 응. 여기는 몰라? 근데 흔들 안 아파. <웃음> 뼈랑 가까운 마사지 그러다는데 안 아파. 응. 여기 뼈가 별로 없잖아 그지? 안아프겠죠 여러분? 안 아프고 사실 아픈 거 무섭지 않아. 이쁘게만 됐으면 좋겠어. 이번 작년 4월에 시작했어요 네 혹시 타투 한동안은 얼마나 걸려요? 한시간 반 정도요? 네 감사합니다 말리는데 15분 걸린대요 제가 타투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그 제가 원래 꿈이 배우였거든요 갑자기 무슨 치킨 시킨... 근데 배우 생활 포기하면서 타투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대학교 오면서 배우 생활을 포기해가지고 원래 배우는 타투 있으면 좀안 좋거든요 마침 타투이스트 분도 연극영화가 출신이라고 하시니다 반갑습니다 <목소리> <꿈을 조금> <목소리> <정도가 높이 목소리> <정도라> 참고로 저는 제가 직접 도안을 부탁드렸습니다 직접 그려달라 했어요 <목소리> 입술이 잘 붙으면 덜 아픈 곳인데? 아, 그래요? 네. 어. 어. 어. 어. 원래 올드 스프링 좀더 아픈가요? 가을이 좀덜타 보니까 좀더 아플 수 있어요. 너무 가까워서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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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닦을때가 아파? 닦을때? 어 닦을때가 원래 훨씬 아파 닦을때가 너무 아파 나 어, 닦을때 울 뻔했어 원래 피 조금 나지어 조금 나. 아 어, 원래? 나중에 랩 붙이면 응. 완전 피 떡세 아 그래? 너잘붙텼구나 응? 잘 붙였구나 너도? 어, 나도 울 뻔했어 받아요, 그래도 좀이쁘네 직접 그렸다고 합니다. 친구. 미술하는 친구예요. 좀 창모 닮은. 네, 안녕하세요. 창모입니다. 생각보다 아프네요. 생각보다 따글지 아요 아무튼 아주 이쁘게 잘 마친 것 같습니다, 여러분. 그래서 본인은. 타투하고 후회하신 적이 있습니까? 저는 후회는 한적 없고요 응. 저는 부모님이 싫어하셔서 더안 하고 있습니다 아빠, 부모님이 지금까지 한건 알고 계죠요 딸이 만큼 <웃음> 엄마만 알고 계세 아빠는 모르죠? 아빠가 영중이 구독했으면 어떡해? 큰일나죠 <웃음> <그게 웃음> 후회만 안 하면 괜찮 같습니다 아, 나는 난 개인적으로 타투를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은 사람이야 아, 저도 그랬는 어차피 언젠가 할 생각이었는데 좀 젊은 때 하기 낫지. 그것도. 볼게요. 네 여러분 지금 타투를 마치고 네, 친구들과 이제 밥 먹으러 가는 길인데 어쨌든 첫 타투는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아프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아팠어요 어 그래도 이제 앞으로 몇개 조금 더할 생각이 있기는 한데 뭐 아파서 좀 고려해 보겠습니다 너무 아파 어쨌든 여러분 오늘 브이로그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 이제 엄마 보여주러 갈게요 수고 식탁에다 뭐좀 올리지 마 지금 점점 더 많아 이거 지가 식탁에 넣는 거아니야네 엄마 네. 저 타투 했어요 뭐 네, 하고 왔다가 해? 예? 응 차를 이쪽에다 하지 이쪽에다가 여기다가 더 하려고요 이거 이쁘다는데 다행히 네. 끝에 비가 찼어 이게 다 비입니다 거의 다 말랐어 은 없어? 아픈데 <웃음> 할 때가 엄청 아팠고 음. 그 뭐지? 하고 나서 아픈거는 기분좋아요 찌르니? 저 음. 별로 안아플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엄청 아프더라 네. 음. 약도 사왔어요 마침 오늘 빨간날인데도 약국을 열었더라고 얘 음. 전용 약이 있더라 비판텐 음. 아빠, 나사투함 뭐야? 아빠가 해줄 수도 있는데 그 정도 실력이 에이, 반드시 별로야? 이게 뭐야? 대목 그림이? 밧줄에 돈이 묶여있는 거야 돈이 따라꽁 밧줄로 꽁꽁꽁? 밧줄로 응. 꽁꽁꽁 밧줄 꽁꽁꽁 이거 어꽁꽁꽁꽁꽁좀 먹어야지. 꽁꽁꽁꽁꽁꽁